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멜 컨텐츠가 은 경우는 GT18에 새로 추가된 5x12 와이드 바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인터넷, 레전드 리버터 스포. 이쪽에 보시면은 5x12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볼 것은 이게 아니라 여행 미드성두 번째 베이직 카세터, 이쪽으로 들어와서 기본 체력 5x12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원본이고 개조를 하시면은 펜다가 훨씬 더 커지고 차체가 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F 와이드바디 잠시만요 방송 보시는 분들 숨 참으세요 5 0 10F랑 10F 와이드바디 이 차를 이제부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 5 0 10F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바로 개조를 해볼 겁니다 아레나 개조실에서 개조를 해볼 거예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숨 쉬세요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한테 이런 제작 막지 못했어 근데 차체가 살짝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 베이즈 오리지널 모터 웍스 57만 5천 달러에 구 클릭 클릭! 내구도 프업돼 있어요. 브레이크 프업돼 있네. 버퍼. 아니 이미 왜 개조가 다돼 있지? 제가 원본 차량을 미리 개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개조가 돼 있어요. 소형 날개. 얘는 개조 가안 됐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카나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양이 수염처럼난거 이걸 카나드라고 부릅니다. 포지드 듀얼 소형 날개핀. 포지드 같은 경우는 일반 카본보다 훨씬 튼튼하고 아름다워요. 엔진 프업돼 있고요. 머플러 같은 경우도 이미 개조가 돼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노출형 라디에이터. 그다음에 헤드레트 커버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캐치. 후드 캐치 특 경우는 앞쪽에 이거. 이거를 왜다녀면은 고속으로 달렸을 때 후드가 열리지 않게 해 주는 거예요. 레치 후드 핀. 그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도 이미 개조가 돼 있는데 레이스 후드. 그다음에 인테리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우븐 대시.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경량화를 시켜 주네요 카본도. 그다음에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시트가 장착이 돼 있지만 좀더 와일드하고 레이스를 당장 뛰어도 될것 같은 디자인. 보호색된 기능성 시트. 그다음에 핸들 볼게요. 핸들 같은 경우는 뭔가 F1 차량 느낌이 나갈 겁니다. 랠리 프로페셔널. 그다음에 조명 색상 같은 경우는 아이스 화이트. 조명. 오마이 오마이갓 oh 일반 정비소 가면은 제놈밖에 없는데 아래나라 오면은 색상을 정말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요 빨간색 조명 달아드리겠습니다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중에서 이쁜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상징 다음에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스킵 자담음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오 마이 갓뭘 골라도 다 이뻐요 저는 스톤 시브로 할게요 그리고 펄 광택 같은 경우는 시아몬 핑크 2차 색상은 클래시에서 브로스트 화이그 다음에 트림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 그 다음에 지붕 뒤쪽에 있는 루프핀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GT 에어리얼 그 다음에 사이드 패널 옆쪽에 있는 패널이 바뀌는데 이걸 하자 2차 리치 패널로 하고서 고색을 받고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메비테 거. 차광띠 같은 경우는 1차 차광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아듬의 휠 휠같은 경우는 트랙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휠은 식스휠 색상은 다크어스 타이어 디자인 스킵 방탄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주황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레무제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마이갓 오 마이 세스게 이 사나운 카나드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는 그릴을 뗐어요 차체가 좀딴딴한 느낌이 들어요 탱크 같은 디자인 그리고 이쪽에 오버엔다 여기다가 이제 피스를 땅땅땅땅 박아놓은 거죠 자동차의 문장 옆으로 에어덕트가 뻥뻥 뚫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엔진은 여기 뒤쪽에 달려있습니다 미드식 구조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 양 옆으로 훨씬 더 길어요 디퓨저 디자인도 정말 인상적이고요 이게 있으면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제가 이제 엔진 스토리 들어볼게요 나이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볼게요 5배 10F 그렇트 퓨리아 T80, T80, T20 T20 T20 5배 9F 이탈리 GTO 아니셀즈 레트로 커서 이너스 방탄파라곤 준비하시고 가자가자 출발하트 1등은 이탈리 GTO 페라리가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3등 2등 누구죠 그렇트 퓨리아 그리고 제가 퓨리아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퓨리아가 저보다 비싸죠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점점 따라잡아요.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아, 2등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면은 제가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다시 합시다. 멤버라 보시면은, 벤팩터, BRA, X80 프로토, 오버풀도 아타크, 벤팩터 크리거, 위블 커스텀, 510F, PR4, 크리거를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까자까자출마트첫 스타트는 F번 차량들한테 살짝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거 아타크죠? 얘 이겨야 돼요. 아, X80구나. X80, 제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거 저한테 점점 밀리고있어요 그리고 나와야죠 그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한때 가장 빨랐던 크리거가 저대테 치집니다 그리고 f 1차량 제가 이겼어요 제가 지금 1등 다른 차량들이 저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블 커스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주마도 주마도. 아 마지막에는 위블 커스텀이 저를 이깁니다 그리고 뒤쪽이 뭐야 이거 뭐야 윌리엄 바이크 저기 아마 만체스 스카우트일거예요 윌리하면 진짜 빨라진 차 여기까지 3등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최고 속도를 측정을 안 했는데 마일을좀 볼게요. 힘 대결 아, 이거 해야죠. 자, 크리거 어 있어. 히우. 과연 가자! 아, 크리거 못 이겨요. 다음에는 X80 프로토 브배트 보시면은 제가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배 시0프랑 심프 와이드 바디 보시면은 제가 살짝 더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kay.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그렇다면은 후륜구동의 힘 여러분들 오프로드 안좋아요 못 올라가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돼 아 룰스틱 죄송해요 카고밥이랑 라이노탱크 구합니다 강성 테스트 갈거고요 사랑을 담아서 다 해먹었습니다 다 해먹었습니다 다해먹겠습니다아왜 안돼 염마 아니, 내가 원하자면 이게 아닌데? 아, 그렇다면 아, 이제, 종합식의 평가를 쏘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 1 0 f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고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주행 질감도 좋고요. 한 번쯤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